봐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김트리씨 왜 안들어오나요? 오케이 꼭 이겨서 진급경기다 진급경기 정말 중요하다 진짜 이 무조건 이겨야된다 자 서태웅 광입니다 자 서태웅의 정석, 서태웅의 황제 자, 서태웅 승률 68.18%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 채치수금 서태웅금, 송태석 아, 우리랑 거의 비슷하네 근데 우리가 리바운드는 조금 따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내가 리바운드를 최대한 비벼 보겠어 정대만의 3점이 터질수록 이번 요번 게임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지 자 3점, 3저씨의 진급 경기입니다 출발 뒤 좋아요 오케이 어우 아 이거 옆에서 쳐야 되는구나 야 블럭 장난 아니다 야 첫.. 첫 득점부터 장난 아니네 야첫 득점부터 진짜 경쟁 장난 이다야 장난 아니다 진짜 씨. 와 야, 첫 야, 이거 진짜 진짜 치열하다. 미쳤다. 야, 첫점부터 장난 아니네. 좋아요. 야, 장난 아니다. 야, 진짜 이거 엄청 치열하네. 자, 가운데서 버팁시다. 아, 오케이,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아, 두명이 뛰어야 돼. 저거 불러 가려면. 오케이 okay.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길 수 있다 우린 할수 있다 아... 오케이 okay. 좋아 좋아 우린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팀에 서내아 필요하다필요하 오케이 들어와야돼 아아 <웃음> 미치겠다 정말 아야 진짜 쉽지 않다 와 어렵다 어려워 아 아 어렵다 어려워아 저서 태웅과 내서 태웅의 대결이네. 야 이렇게 브론죽 깨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진급 경기 진급 경기마다 이거 다 지니까 이거. 아, 이번엔 어떻게 좀잘 잡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투블락 갔는데 오케이!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여! 차야. 3점 차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다안돼안돼안 아아 우와 버저빗으로 이겼어 버저빗으로 <버저비터를>. 대박이야 <웃음>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야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보조비터 이겼어 야 진급했다 드디어 와 이야 버조비터와 이거 심장이 뛴다 막 우와 야 이거 진짜 안자고 본사람 대박이다 진짜 이거 레전드다 진짜 야 야 진짜 짜릿해서 방금 막 진짜 엄청난 짜릿함을 느꼈어 이야 드라마다 진짜 이거 이야 진짜 대박이야 와와 어, 실버로 왔어 드디어 아 진짜 힘들었다 실버로 올라오는데 와야 드디어 실버 진짜 진급 경기마다 다 졌는데 아마다님도 지금 실버 갔겠네 야, 진짜 우리 진짜 고생했다. 실버까지 오는데 진짜 아... 다이아를 주세요!